여기가 지금 아무 방송 장비가 없잖아요. 네, 없어요. 방송국 가서 버튼 보면은 다 도망가요. 네. 어, 이거 뭐 이거 못 해. 근데 이건 없잖아요. 네. 키보드 마우스니까. 근데 저거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 게 저걸로 아. 보고 학생 학생이 돼서 보는 거야. 내가 내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된 거죠.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야, 그 저기 줌으로도 질문을 해. 네. 그러면 야너 얘기해 봐. 그럼 이게 딱 커진다. 는 거야 아. 그럼 줌에다가 이제 발표자 모드 해놓으면 얼굴이 팡팡팡 커지잖아요. 아. 응? 그럼 모든 사람이 저걸 보는 거지 질문을 같이 듣고 음,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도 다 방송 화면에서 이렇게 되는 어, 비대응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저기서 질문 저기에 끝났으면 또 선을 생쫙 커직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아 인공지능이 응그 PD가 어. 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키워야 된다 학생 키워야 된다 이거를 알아서 저렇게 해놓고 나오니까 또 가끔 이제 너무 오래 말을 하면 쫙 한번 뽑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말이 많습니다 선생님 조금 뒤로 가세요 그래서 멋있게 한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또 너무 오라 있으면 안돼 왜냐면 선생님이 아 아이, 아이컨택이 돼야 되니까 그럼 또쫙 당겨 오는 거예요 응? 그래서 다시 이제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다리매 제품이 뭐가 있는 거 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아이스트 아 300이라는 게 있고 400이라는 게 있고 5000, 7000이 있는데 300은 1인용 강의 장치 교실 은에 넣는 거고 5000, 7000은 대담도 하고 막 방송처럼 되는 거다 이게 다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된다.